액세스의 자료 값은 한 줄씩 꼼꼼하게 읽어서 다른 값이 없다는 걸 확인했는데 혹시나 여기에서 다른 값이 또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다른 값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개문제 4의 풀이 영상을 보시면 이너조인, 웨어 조건절, 어더바이가 모두 포함된 걸볼수 있습니다 공개문제사의 영상을 보시면 폼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 다른 내용은 모두 똑같은데 제목의 밑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밑줄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서 제목을 선택하시고 서식 탭에서 밑줄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에서 밑줄만 제거하면 기존의 영상을 그대로 공부하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